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건데요 어, 드레싱을 저는 kfc 콜슬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나는 드레싱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양배추 샐러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간단하게 양배추와 당근만 넣은 샐러드가 될것같고요 먼저 드레싱부터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식초를 두 스푼을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이렇게 2식 만들어서 콜슬로를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치킨 같은 경우 집에서 많이 시켜 먹잖아요 치킨만 드시면 너무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채스틱이나 뭐 샐러드를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콜슬로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레시피를, 어,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. 네. 식초는 2 스푼, 그리고 설탕도 똑같이 2 스푼을 넣어줍니다. 하나, 둘, 네.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3 스푼 넣으면 돼요. 그러니까 2대2대3. 식초, 설탕, 마요네즈, 그 다음에 소금도 넣어줄 건데, 마요네즈는 세스푼이면돼요이 레시피대로 똑같이 하시면 정말 맛있게 콜 샐러드.. 아.. 콜.. 어, 발음이 어렵네요. 콜 슬로우 샐러드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 주어야 지 간이 딱 맞거든요. 소금은, 아, 앞에가 스푼이고 뒤에가 티스푼 이렇게 티스푼 하나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섞어주면 코콜 슬로우 드레싱 끝이 났어요 너무 간단하죠? 그래서 얘네들이 설탕하고 소금이 가루기 때문에 잘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고 살짝 안 풀어진 것도 있는데 어차피 양배추 썰어서 그 샐러드 위에 뿌리면 버무려 주면 다 녹아질 거예요.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. 그 다음에는 양배추와 당근을 썰어줄 건데 먼저 양배추를 아주 최대한 얇게 썰어줍니다. 최대한 얇게 자꾸 두껍게 썰어주더라고요. 저는 얘를 많이 썰어놔서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드레싱이 버무려 놓고 조금씩 꺼내 먹으니까 또 편하더라고요. 이 샐러드는 양배추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샐러드를 만들어 놓고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셔도 뭐 물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끝났고요. 뭐 약간 이렇게 얇게 썰어주면 음, 됩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야채 필러로 줄리엔으로 길게 썰어 줄수 있는 요 툴로 당근을 조금 넣어줄 건데요 살짝 넣어줘야지 그래도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양배추만 해서 먹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하얀색이니까 이렇게 당근도 살짝 예쁘죠 색이 이제 드레싱을 넣어주면 됩니다 너 맛있겠죠? 얘도 정말 샐러드 도둑이에요. 먹을수록 정말 맛있고요. 얘를 또 먹으면 기름진 치킨이 생각납니다.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. 저는 그냥 젓가락으로 슥슥 이렇게 섞어줬어요. 처음에는 이 정도 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드레싱을 넣으면 이렇게 숨이 죽어요 그래서 양이 되게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는 많이 어, 넣으셔도 됩니다 자, 얘를 조금 먹어보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좀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도 진짜 맛있어요. 꼭 만들어보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렇게 조용하게 아주 간단한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었는데요. 또 다음 영상 간단하고 근사한 한 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